인물입니다. 인물. 인물. 요번에. 네. 그 사람 얼굴. 되게 두렵다 문제가. <웃음> 나올 게 뭔지. 바꿨죠. <웃음> <이> 바닥에 이거 이대로 있잖아. 갑니다. 의심해, 의심해. 의심, 의심. 그냥 이대로 오픈할 거예요. 자, 갑니다. 첫 번째. 3 초예요. 3 2 1액 액션, w o o 액션. a c t 아니. 2 나도 모르겠다 2 원. 2 2주 베르트 주 베르트 그대로 들었잖아 그대로, 그대로 들었다고요 주 베르트 아니 우리 형 닮았는 데 <웃음> 아, 닮았다 진짜 닮았다 바꿔 바꿔 순서 바꿔